수고했네 헉, 헉. 지금은 물러내죠. 헉, 헉. 이것뿐인가? 수고했네 드라이브. 드 예, 하잖아 소라좀 들어주세요. 비올 땐 워터프루프 헤어 드라이브. 드라이브. 드라이브. 드라이브. 드라이 거기까지다. 움직이면 비 날아가요. 저기까지다. <목소리> 적을 분쇄한다. 드라이브. 그렇게는 안되지. <목소리> 잠시 회복. 허어, 다어 허어, 허 그렇게는 안 되지. 허어, 허어, 거기까지다. 드라이브 거기까지다. 돌아볼 필요도 없어. 드라이브. 잠시 퇴각을 거들어 주지. 드라이브. 내 선택을... 드라이브. 돌아볼 필요도 없어. w <laughs> h